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고객 이야기를 좀 하죠. 네,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악궁 구개가 되게 좁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 너무 좁아가지고 정말 숨을 못 쉬는 사람들 네네.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아. 오늘은 그렇게 작지 않은데 음. 심한 고골이무업증 때문에 이제 괴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음. 좀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현지 경찰인데요 음. 키가 185 정도 되고 아주 잘생긴 청각은 음. 아니고 30대 중반의 청년인데요 보면 뒷도 커요 이게 제거 저는 거의 맞먹을 정도로 아. 어, 상당히 큽니다 네. 뭐지? 근데 역시 호도 크더니 혀도 크더라. 그래서 이 악궁의 성장 형태가 이렇게 뻗어져 있어요. 상악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 생기고 약간 네, 살짝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친구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혀가 뭐가 물러가지고 혀가 너무 많이 밀어냈죠. 아 혀가 워낙 커서 네. 위에 상악 여기를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혀의 이빨 자국이 아주 선명하지구 뚱뚱한 것도 아니고. 뭐 목이 짧은 것도 아니고, 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구강이 작은 것도 아니고, 턱이 들어 밀린 것도 아니에요. 어. 단 하나, 혀가 커요. 어. 네. 딱 그거 하나? 네. 방법, 어. 뭐, 방법이 없어요. 혀를 자를까요? 아니요. <웃음> <웃음> 그래서 병원에서도 답이 없어요. 었약악기 어. 쓰실래요? 아니요. <웃음> 어. 그럼 뭐 답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뭐 병원에서, 처방을에서 이쪽으로 왔죠. 어. 음. 그래서 맞췄는데, 얼마 전에 그 강도 잡다가 응. 어, 안면을 가겠다는, 걸 이렇게 이빨이 다 여기가 왕창 받았고요. 아, 아, 아이고, 저러 아, 그래가지고, 와 정말. 그거를 이제 새로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안 맞잖아요. 또. 그렇죠. 이, 서 이제 수리하러 이제 며칠 전에 왔었는데, 이번에 했던 3세대로 했었던 친구라서, 아, 마침 잘 됐네. 음. 4세대가 나왔는데, 음. 참 사정도 딱하고 하니 음. 형편 봐줘서. 어, 이제 또 저렴하게 해주셨어요. 국가요공무원. <웃음> 아니, 국가요공무원 아니, 공무원, 음. 경찰공무원에. 어, 경찰공무원, 네, 그 어떤. 음. 하여튼 그런 게 해가지고 음. 좀 잘해준 케이스입니다. 음. 이빨 깨지는 것도 오울한데 그것도 뭐. 그치. 그게, 그, 그, 그, 그, 업무 중, 업무 수행 중에 이렇게 해서 깨진 거면 그거 국가에서 이렇게 뭐, 뭐 해줄 지 해줄까요? 해줘야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경찰을 해본 적 없어서. <웃음> 네. 뭐 어떻게든 뭐 있었겠죠. 아니면은. 또 네. 팔리다고 숨겼을 수도 있어요. 야, 이 자식아. <웃음> 어? 경, 도둑을 잡랬때네가 막고 오냐, 이 자식아. 이래 되면 또팔리니거 내가 쫓, 쫓아가지 말랬지. <웃음> 아, 저자가 잡아야지. 아니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웃음> 괜히 오바다가 투구로 맞고 막 그런.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웃음> 아, 그렇구나. 아니 뭐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럼요, 너무 아파. 발이 깨진 정도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얼마나 없죠? 아팠을까 그리고 또 네, 웃으면 안 돼요. 네, 그래도 그냥 어? 그 경찰의 노고에 감사해서 그렇게 또잘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거가 없으면은 이제 잠들기가 힘드니까. 이제 와서도 그동안 에 이제 그 치아 치료하느라고 못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 이거 안 하니까 응. 너무 이렇게 낮에 막 졸리고 피곤하고 해서 아, 지금 제가 이거 완성되자마자 이빨 완성되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아,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줬죠 그, 그럴 경우에 소장님 지금 그 다음은 윗니가 나간 거잖아요. 네. 그 위아래를 못한 거잖아요. 우리 이제 바이오 가드로 이게 네. 위아래를 끼워야 되는데, 네. 윗니가 나간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한 거잖아요. 네, 네. 아래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네, 안 되죠. 효과가 없어요. 신발을 한쪽만 신으면 그게 되겠어요. 아, <웃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래쪽을 뽑는 아래, 거예요. 아래, 아래쪽에는그 뭐 뿔이 나와 있잖아요. 그 뿔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탁걸려 걸려서 뒤로 안 넘어가는 건데 아. 위에 없이 하면은 뿔이 뭐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아. 좌우로할때이 몸을 쿡쿡 찔러수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문제가 되면. 아, 그래서 어. 위 아래로 함께 네.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네. 음. 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